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상가주택이나 단축주택 등에 왜 건축허가는 복잡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행위는 많은데 어떤 특정한 상행이나 영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 오늘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규정상 건축허가처리기관과 실제 건축허가처리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 중 건축허가는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축허가는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이 집을 짓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기는 하지만 일단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 또 정부는 이러한 허가 등에 대하여 오랫동안 서류나 기간 등을 간소하려는 화 노력을 해와서 현행으로는 예를 들자면 2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300평 미만의 건축물은 7일 300내집 1500평 미만 건축물은 14일 동안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기한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허가기간과 서류 등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0평 미만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규정에는 7일로 되어 있지만 허가권자 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달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것은 허가권자인 담당 국무는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대체로는 챙겨야 할 과정과 서류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라 해서 건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또는 건축되는 지역이나 지구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하는 전기나 통신설비, 냉난방과 위생설비, 소방, 정화조, 조경 등을 비롯한 관련된 부서허가권자 등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미관지구 등은 미관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건축물에 따라서는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군부대, LH나 SH공사, 수도사업소 등 외부기관이 협의를 보내고 위생과, 환경과, 토목과, 하수과, 도시계획과 등의 협의를 받다 보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설계 도면과 서류 등을 보완해 줘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아무리 정부에서 허가를 간소화하고 허가기한까지 정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는 그대로 지켜지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건축행위는 꼭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히 저와 같은 건축사들은 설계를 하는 것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 하기 싫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국가에서 인정해준 전문가들치고 일을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중시하는 인명을 다루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나 약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수술을 하고 약을 제조하며 변호를 할 때마다 껌껌마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지 않듯이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건축사라는 자격을 부여해줬다면 의사나 약사, 변호사처럼 그 전문가들을 믿고 일하게 해줘야 할게 아니냐는 것이죠. 게다가 건축은 국가가 건축법 등 관련법을 그렇게나 까다롭고 복잡하게까지 만들어놓고 또 건축사라는 전문가까지 자격을 부여했으면 그 전문가들에게 재량껏 작품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또 국가가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까지 뽑아가면서 그들을 동원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건축사와 건축허가제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을 건축하고 자기 작품에 엄격하고 까칠하기로 유명했다는 가우디 선생마저도 건축허가 등으로 바르셀로나시 공무원들과 엄청난 마찰을 빚다가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역설적이게도 바르셀로나시로부터 건축상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기도 한데 그만큼 건축물이나 건축행위는 국민 복리와 특히 국민의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우리나라처럼 건축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건축이 쉬운 나라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특히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등에 따라 심의까지 받는다면 그 절차와 허가기간, 특히 갖추어야 할 서류 등이 만만치 않다고 불만이지만 유럽 등 많은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축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툭하면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새로운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온 나라가 공사판이라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낡은 건물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심지어는 그래야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아직 쓸만하거나 조금만 개보수하면 될 정도의 건물마저도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며 불과 몇년 만에 신도시들이 뚝딱 들어서서 오래간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를 들자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이 많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물과의 조화 등 도시경관과 미관 등을 위한 심사가 까다로운지 이루 말로 할수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그들은 역사를 보존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려는 노력으로 건축허가나 건축행위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마저도 낡은 건물에 살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하더라도 이를 감소해가며 역사를 유지하고 보존해서 훌륭한 건축물과 도시를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는 의식이 남다르다는데 지나치게 편리함이나 특히 부동산값 상승만 위한 인식은 바로 눈앞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와 같이 건축허가나 건축행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인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쉽고 빨리 받아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절차를 잘 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표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잘 처리하는 건축사가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 업체를 선정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진정으로 건축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건축 허가을 쉽고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쉽고 안이하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법이나 지구단의 지침 등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와 때로는 모순된 규정과 애매모호한 내용을 얼마나 철저히 분석하고 심지어는 화학권자 등을 설득하거나 가우디 선생처럼 공무원들과 싸워가면서까지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이고 그게 바로 진정으로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 또 진정으로 건축주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진 사회에서 부정으로 안되는 일을 되게 하거나 또는 인맥이나 친분으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이란 백년 대기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 등을 위해서는 편하고 안이한 건축을 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그런 얄팍한 논리보다는 특히 건축에 투자되는 엄청난 비용이나 노력, 그리고 장래성 등을 생각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실적과 관련 지식 경험이 풍부해서 그 누구라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가 더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왜 건축허가는 그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일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실제 건축허가 처리 기간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또세 번째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처럼 건축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 다섯 번째로 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목소리> 세상의 모든 일은 서두르고 재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건축은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 특히 설계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으로 설계를 포함한 건축허가, 시공 등은 서두르고 빨리하는 것은 건축의 기능과 미, 그리고 품질뿐만 아니라 하자 관리 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좀더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하철 공사나 고속도로 공사를 다른 나라보다 몇 년이나 빠르게 했다는 사실을 또 한밤중까지 횃불을 켜가며 돌관 작업을 한다는 것이 방송에 자랑스럽게 보도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는 결코 자랑도 아니고 또 내세울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나 빠르게 하는 것이 모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건축은 그 특성상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불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